오늘은 기계박피가 도대체 어떤 흉터에 적응이 잘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해요 제가 기계박피로 흉터제거술을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오셔서 기계박피술은 모든 흉터에 다 되는 거라고 착각하시고 얘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흉터는 여러 종류죠 흉터 중에 만일 일자 형태의 주름선에 가까운 주름선하고 평형인 일자의 흉터가 있다면 그것은 성형외과에서 일반적으로 하듯이 잘라내고 예쁘게 꼬매서 흉터를 없애는 게 낫습니다 그런 흉터에다가 우리가 기계박 피술을 한다고 갈아내는 치료를 하는 것은 넌센스죠 이렇게 전반적으로 울퉁불퉁한 느낌이 나는 것을 한 면을 전체적으로 다 갈아서 매끄럽게 만든다가 기계박피에 가장 좋은 적응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게 잘라내기도 애매하고 그렇다고 갈아내기도 애매한 애매한 중간 과정이 있, 있죠 이럴 때는 흉터제거술이 훨씬 더 어떤 것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가를 판단해서 기계박피를 하든 흉터제거술을 하든 아니면 더욱더 약한 것들은 레이저로 살짝 하던 이런 것들에 대한 그 판단은 냉정하게 기계박피나 흉터제거술의 전문가인 원장이 어 냉정하게 판단을 해서 어떤 것이 제일 좋은지를 해결해 드려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모든 수술에 명쾌한 답을 낼수 있어야만 하고 그 기계박피술 자체가 지금 하고, 할수 있으신 분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그건 제가 판단해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상황으로는. 기계박피가 가장 좋은 분들만 수술을 해 드릴 거고 효과가 좋은 분들에게만 적극적으로 권해 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내원하셔서 어떤 흉터가 제일 자기한테 흉터 제거술이나 기계박피, 레이저가 어떤 것이 제일 맞는지만 어,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좋은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흉터제거술 그러니까 으로 잘라낼 수 있는 흉터제거술이 적용이 되는 분이라면 그것을 하고 그 다음에 주변을 갈아내는 두 개를 동시에 할수 있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흉터 제거술 자체가 한복판 기계 바퀴를 할수 있는 볼이라고 예를 들면 거기에 한복판에 있다면 그것은 조금 애매해지죠 주변에 약간 동떨어져서 있다면 그거는 잘라내는 수술이고요 그 다음에 한복판에 있다면은 일단 잘라내서 얌전하게 꼬매놓고그 다음에 그 흉터 제거술을 한그 선이 상당기간 성숙되는 보통은 6개월 이후라고 보는데 6개월 이후에 전체적으로 하는 기계바피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